오늘은 새우의 고장 나골도를 가기 위해서 향화도 선착장에 왔습니다. 달이 지는 섬 나골도는요. 영광 법선포에서 나골도로 지는 달을 보면 바다로 달이 떨어지는 듯하여 예전에는 진달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떨어질 낙 4월짜를 써서 낙월따라 불렸다고 합니다. 나골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 나골도에 도착했는데요. 엄청난 뻘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해양경찰서 뒤에가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 물병의 영감은지 아십니까? 할매들 주무신 대계랍니다. 네, 저희들은요 상 나골도 산책장에서 우측. 물리킬 시작으로 해가지고 요 한바퀴 돈 일정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때 멍청구리배 새우잡이배가 세간을흔들적 있었는데요. 인신매매로 팔려온 사람들이 새우잡이 우선으로 끌려갔다는 <웃음> 팔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오신 우리 일행들은 전부 다 양상을 준비했습니다. 햇빛 좀 따갑게 났는데 <웃음> 네. 완전 비광인데요 멋지게 길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렇기도 좋고요. 와, 좀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좀 해석장을. 너무 여기서 봐도 멋지네요. 이야, 아카시아 나무가 넘어져가지고요. 어, 유격 훈련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오늘 아주 너무너무 좋네요. 기름 포장이 돼있지만요 그래도 아주 저 정글을 예, 반복해 하고요 어, 상당히 걸을만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정말. 오늘 날씨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자,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너무너무 더파랗어요 바다 우리가 하늘인지 구별이 안갔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반가운 첫번째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아, 어, 이제 체육장에 갖고 왔는가 봅니다. 약간 내려막이거든요 아, 길 너무 좋네요, 진짜. 아, 이런 백패킹에 아주 천국입니다. 아주 장소 너무나 좋고요. 근데좀 아쉬운 게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 아... 해서 보십시오. 아. 멋져, 은니다. 한번 더, 하나, 둘, 셋! <목소리> 됐지, 됐지. <목소리> <목소리> 요새 이제, 에올라오 약간은 깔끔한 길입니다. 경사 길이에요. <웃음> 그래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 길이. 자, 이제, 당상 가는 길로 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또 트래킹을 나왔습니다. 풀이 좀 많이 자랐네요, 이제. 아, 이제 멀리 중계타일 보입니다. 네. 저 풍경 한번 보십쇼 하... 정말 아주 바람 한 점이 없네요 아유 가끔씩 그늘도 나오고 하니까요 살 맛은 납니다 네, 누에머리 왔는데요 우리 저 굳이 말려도 간다고 하네요 아, 한번 갔다 오는게 좋겠죠 에? 네, 하나도 가는 그 트레킹길이요 기가 막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삼포의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 오늘 날씨 뒤도 안오랜 말이 두번째 저면대가 보입니다. 너무너무 기아맞습니다. 기아 저희가려 길인데요. 와 이렇게 길을 멀칠 수가 있습니까? 뭐 날씨만큼이나 너무 너무나 오늘 조망도 좋고 경치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한 나골 들어가는 신월교가 좀 길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I wanna... 형제는 유수적이요, 부부는 이 의복이라, 의복파시 갱득신, 수족단처 난가소그 얘기는 뭐냐면, 형제가은 팔다리고, 부부는 의복인데, 의복은 헤어지면은 다시 새 걸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 형제가은이 팔다리라, 끊어지면은 입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